잠시나마 제가 리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의도해서 빵 넘치길 것 같아. 네가 사는 거라 나도 끼지. 어어 <웃음> <웃음> 어, 어.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왜 우주 나왔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최상타고요 그리고 한 분씩 이제 소중한 분들을 초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윤희준 님. 자포토샵포토샵 포토샵.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와 정말 귀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면 근데 중지에 꼈어요? 바퀴 잘요 <웃음> 다음 분 나와주세요 자 이제 주조 포토샷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두이 옷이 다르다 달라야지, 우리 다 달라 우리 네. 달라 대박 다음 나와주세요 자미도 포토샷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귀여워 <웃음> 자 마지막 나와주세요 막내 나와라 자, <웃음> 자 포토샷 여기서 하나 둘셋 착각 하나 둘셋 착각 하나 둘셋 아우 이뻐 오늘은 뭘할 거냐? 네. 바로 크리스마스 기념 경매. 애장품 경매를 할 겁니다 네. 어, 네. 어떻게 하는지다 아세요? 네! 네. 네. 장품을딱한 명이 이 박스 안에 아, 넣어 놓고 그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좋겠다고 라 네. 하고 네. 최저가를 먼저 얘기해야 를 돼요 이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얼마 얼마 얼마 해가지고 끝나면 이제 계좌이체 아, 하고 이거 오픈해보는 거예요 대박 현장에서 바로 하는 거군요? 네가장 먼저 저의 장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 오. 예상 못했어 제장품을 소개거든요 저는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샀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 거의 세것과다르지 없고요. 5,000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5,000원 없나요? 5천, 5천, 100원, 6천원, 7,700원, 7,800원. 불, 불 붙었는데? 8,150원, 8,250원, <웃음> 만 원. 오! 없나요? 더 없나요? 네, 만원 너무 깔끔해요. 네. 맞아요. 가시죠. <웃음> 자, 마지막 스생시작습니다 삼, 이, 1 <웃음> 낙찰되었습니다. 이거 인사해요 이거. 한 장만 지금 없어요. 그래요? 네. 가져오면 잠깐. <웃음> 네. 이거 이렇게 날먹 날먹 컨텐츠 아니네요. 진짜 입금해야 되네요. 진짜 입금해야 돼요. 어머. 아니 뭐우리가 주저했어요 한테. 혹시 아무것도 입금 이체 안 해도 되나요? <웃음> 저는 괜찮은데. <웃음> <웃음> 저만원 보냈습니다. 뭐, 아. 대박 와. 너무 좋겠다. 아, 너무 부럽다, 미소야. <목소리도> 나도 진짜 갖고 싶어. 우와, 그래. 너무 가벼워요피카거 아니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귀엽지? 원가 야, 얼마인지만 얼마야? 원가가 얼마야? 거가려져있어 얼마에 샀어요? 제가 한2만원받았 어. 2화나 받어한번 어. 어. 어. 써봐요, 이득 받네요, 그래도. 진짜 귀여운 귀여워. 언니 거네. 너 거네, 미소야. 이거 진짜 실용성 있어. 어 이거 끼고 지금 이거 촬영해야 되나요? 네아 네. 네.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피카츄 해주세요 피카츄! 아, 피카츄. 아 그래, 제거예요제것가 봐요 어 뭐야? 이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웃음> 자 주주님 네. 당신의 애정품인데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딱한번 착용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음. 이제 고이 모셔놨던 음. 친구인데 음. 핑크색이에요 음. 전에정포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최저의 최저, 탈가는? 최저, 최저. 아 근데 이게 원가고 그래도 좀 있긴 해가지고 15,000원으로 할까요? 최저는? 1 5 0 0 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시작! 15,050원 <웃음> 15,060원 15,500원 16,000원 16,250원 16,330원 1 6 5원 16,600원 16 어원1 7 0원1 어? 8 0원 한팔 손, 한시한팔 하나, 둘, 셋. 다음에 보시 지금 보셔야 돼요. 일단 입금 한거 보여주죠. 입금하아 진짜 큰일 났네. 아잠깐내 내가 열래 내가 열래. 하나, 둘, 셋. 왜봐리 보여줘 보여줘 왜거야 가발이죠. 네. 아태씨 한번 사주실래요, 어때요? 아태씨 되게 비싸게 샀어요. 어, 너무 기대돼.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손님. 손님 너무 예쁘세요. <목소리> 사타 모자 써도 돼요, 사타 모자. 와, 딱이야. 나게다. 메리 그리즈마스. 와, 저 트렌디한 티셔츠다. <목소리> 자, 이거는 제가 아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다음 제품 들어옵니다. 자, 이거 미더씨의 제품 제품이니까, 이것 좀많려주시겠어요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거고요. 제가 첫해외 나가서 처음으로 구매한 겁니다 너무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포인트예요 자석! 자석! 자석. 냉장고 자석? 자석이요! 링정고 아닙니다 사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주수 입찰가 말해주세요 네? 13,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000원 시작! 13,050원! 13,333원! 14,000원! 15,000원! 15오 빠른데? 진짜 후회 없을 거예요 18,000원! 18,900원? 19,000원 없나요? 19,000원! 앙꼬순주 100원! 앙꼬천 7백원! 2만원? 어, 2만원까지 갔다! 와, 넙탱금인데? 이... 진짜 후회 없을 거예요. 왜웃세요 갑자기? 진짜 후회 없을 거거든요. 뭔데? 너무 무금한데 불안해요. 그러니까저 <웃음> 갑자기 <진짜> 불안해저 <웃음> 이제 그만할래요. 2만원 더 이상 없나요 <웃음> 3, 2, 1! 뭐야? <웃음> <1. 웃음> 연주 2만원 낙찰 되었습니다. 상한 아, 음식일 것 같아. 아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입소에 입를 봤어요 아, 어. 그러니까 좀 보냈어요 오케이 하나 둘셋 아! 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손님 아니 집에 딱 걸어다니기 너무 좋은데? 내가 오늘 2만 원짜리 립스틱을 살까말까 진짜 백번 고민했는데 2만 원정도 이거를 사고 있어 근데 얘가 수작업인 게 뭐냐면 제가 얘를 진짜 많은 코끼리가 정말 많았어요 네. 얘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눈이 짝짝입니다 <웃음> 다른 애들은다 눈이 정상이었는데 내가 눈이 짝짝이인 거예고 심지어 다리도 짝짝이에요. 아,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포인트 포인트.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부럽다. 준니 씨, 이 소상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거 이 제품이 정말 실용적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100% 다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있으면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최저 입찰가는 어 저. 저렴하게 4,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4,50원 4,100원 벌써 없나요? 네네 없습니다 네. <웃음> 4,100원! 아니! <웃음> 2, 1 <웃음> 4,100원 <웃음> <4, 웃음> 벌었다! 네? 박스도 주시나요? 아니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박스는 5,000원이에요 <웃음> 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어. 이거 뭐이거 애장품이에요 어. 야 이거 대한민이라 애정끼리 먹냐고 얘게 일단! 와 인민이 진짜 개 쓰레기다! 육개장 국밥! 당신이 할말 없어요? 아뭔 소리예요? 와이개 쓰레기만... 도 아니에요! 짜짜어도 아니야! 그래 팸이야! 이거 밥도둑이에요! 와... 유니씨! 당신애장품이라 게니야 없어요저 이거 애정품이요! 에 제가 진짜 애정품이라고 생각한그 애정품이죠! 지가 안쳐고보니까 잠깐! 아뭔 소리야! 유통기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무조건 안니었어요 아이 미역국밥인 줄 알고 사던 육개장이어가지고 지금 뭔지. 아니, 아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미역국밥도 있어요. <웃음> 미역국밥은 왜안 가져왔어요? 그건 제가 먹으려고요. <웃음> 네, 맞아요. 안 먹는 거 가져온 거. 안, 수, 안 먹는 거 맞아, 가져온 거 와, 와. 2023년까지예요? 아직 와. 2년이나 남았어요. 자기 같은 거들고온것 같아요. 예, 네딱은거 네, 그러네요. 되게 유진이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마지막은 연주 씨입니다. 우리 리플의 사항. 잠시나마 제가 리플의 진심이었다는 것이 너무 흔해졌고요 나는 <웃음> 아, 진짜 진심이었어 너만 아, 진심인데? 어. 몸에 진짜 좋아요 몸에 진짜 좋고 아, 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저절리 착가는요몸 저요? 저좀 음, 비싸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이요 아니 네, 아, 아, 네. 아, 15 <웃음> 난 15,000원이요 난 5,000원 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시작! 15,000원! 아, 진짜 후회 안할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짜 자신할 수 있어요. 17,000원! 야, 끝내게 15,000원. 4만원. 아, 씨XX. <웃음> 아니, 진짜로? 그래, 너 해. 자, 더 없으신가요? <웃음> 없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자, 보냈어요. 네. 하나, 둘, 셋. 뭐예요? 뭐야? 오, 어? 러시? 러시? 아, 진짜. 뭐 예상해봐요. 예상해봐요. 3번째. 4번째. 아, 4번째? 마늘, 진짜 생 마늘이 들어가는. 진짜 마늘을, 마늘이 이렇게 이 바를 수 있거든요. 애장품 애작, 애작품 아니에요? 애장품맞이요 뭐, 그래서 붙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저 얼마죠? 23,000원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래도 꽤 비싼 거네요. 제인생 네, 네, 가장 큰 스트레스가 피부였는데 이 아이 때문에 피부가 좋아져서 제 인생을 송돌이째 바꿔놓은 친구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데. 이러다가 진짜 세라핀 되겠어. 아, 빨리 열어서 냄새 한 번만 맡아보면 안 돼요? 근데 아, 이거 열잖아요. 그러면 맞아, 맞아, 맞아. 3주 안에 써야 맞아. 돼요. 뭐예요? 아! <웃음> <왜요?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애장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야 솔까말이 진짜 애장품은 나밖에 없다. 아나 진짜 애장품이야. 나 진짜야. 진짜 애장품이야. 너나 아니야. 너나 아니야. 넌 아니야. 어? 넌 아니야! 어? 넌 아니야! 어? 자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마늘 네 팩은 제가 해가지고 인증샷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 훌라스 잘 보내세요. 네네 아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